되게 간단해요. 여기 있는 소료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음 코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어, 생긴 거는 되게 귀엽지만 효과는 어, 고객의 말을 들으면 어, 우리 청송 소장님 노벨상 받으셔야 돼요 네, 네. 사실 제가 실제로 비염 때문에 잠재하는 것도 힘든 경우도 들 있어요 아, 그러면 네.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. 어떻 한번 해볼까요? 소로혈은 네. 이 코끝에 있고요 네, 네.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. 침을 넣기도 되게 아프고 지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? 연구 끝에 형상 기억 와이어와 네. 어, 이 춘천옥을 사용해서 삭걸려서딱끝아 어,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. 좀 시원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어, 좋아집니다 어때 숨을 좀 크게 들이마셔볼까요? 음. 아, 혀색이 좋아지나요? <웃음> 음. 그렇게 매직은 아닙니다 이게 네.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음. 근데 확실히 꼈을 때 코가 좀 시원해지는 그 분명한 청량감은 좀 느껴집니다.